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님입니다 어,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2019년 한해 어, 너무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, 2019년도는 제가 진짜 어, 저희 엠스톤의 이제 기초를 이제 다지는 일 때문에 굉장히 그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, 아마 주변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. 그, 이제 저희가 준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2020년도는, 아, 저희가 더 아마 재밌게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아, 그동안 그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. 항상 이렇게, 어 옆에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 엠스톤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어, 돈을 버틸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제품들 어, 정말로 이 세상에 도움되는 제품들로 어,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그, 에,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시고요. 설 끝나고, 어, 전시회가 있습니다. 3월 16일부터 이제 17, 18, 이렇게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, 그때 아마 전체 다 아마 모여서 다시 한번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엠스턴 정승준입니다. 아, 먼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런 안녕하세요. 엠스톤. 아이씨. 안녕하세요. 엠스턴 정승준. 니 때문에 못 하겠잖아.